인쇄된 파일을 보니까 왼쪽 상단에 왼쪽 선이 필요없는 선이 찢어나와 있고 여기는 또 선이 빠졌죠 그 다음에 다시 차트에 아래쪽을 보니까 차트 아래쪽에도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을 없애셔야 되죠 그래서 먼저 여기 왼쪽 선을 전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b 열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고 여기에 희미하게 선이 나오는 건 선이 적용된 셀도 있고 적용되지 않은 셀도 있다는 뜻입니다. 없음을 해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왼쪽에는 이제 모든 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객명부터 아래로 끌어서 여기까지만 범위를 씌우시면 되겠죠 표 끝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왼쪽에 선이 생기면 되니까 왼쪽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왼쪽에만 테두리 선이 생겼겠죠 그 다음 이 c 이면서 여기가 문제지에 두 줄이 돼 있었나요? 두 줄이면 두 줄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문제지에서 두 줄이 아니고 한 줄이었다면 반드시 여기도 한 줄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문제지에서 여기는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각 합이 안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줄 바꾸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올라오죠 그래서 임의로 두 줄로 만드시면 안됩니다 시험 문제지에 한 줄이면 반드시 똑같이 한 줄을 해주셔야 됩니다 글자가 다르네요 여기 시작하는 합으로 적으셔야 되죠 같게 만들어 주시고 줄의 높이도 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보시고 14로 했으면 다른 셀도 14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를 눌러 주시고 파일명은 e2로 해보겠습니다 저장 이제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a에서 숨겨진 곳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파일을 열어서 A열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왼쪽 라인이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을 저희들이 선을 끄어라고 해도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셀을 나눠줘야 됩니다. 명압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고 내용을 왼쪽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죠. 이제 전체 내용을 범위 씌워서 왼쪽에 테두리 선이 들어가면 되죠. 왼쪽 테두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풍기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더씩 복사, 아래까지 쭉 해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이제 파일, 인쇄, 오른쪽이 조금 잘리기 때문에 페이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동 맞춤 1, 1을 해주시고 확인. 제대로 됐죠? 음? 차트의 너비가 똑같지가 않네요. 반드시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차트를 클릭해서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시고 다른 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정확하게 눈금선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너비를 Alt키를 눌러서 너비를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파일, 인쇄, 인쇄를 눌러주시고 파일명은 E3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열어주시면 테두리의 왼쪽 선이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차트의 크기도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